근데 한국에서는 2시 약속하면은 무조건 2시에 만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한국은 음. 되게 빨리빨리 문화가 심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뭐 힘든 점은 없어요?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완전 다르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음. 뭔가 잠카렛이라고 알아서 요 잠카렛? 잠카렛. 카렛은 뭔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네. 잠카레. 잠는 시간. 아참말아요 네, 어, 잠카레는 뭐 약속하는 것보다 10분, 20분 더 늦은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진짜 유명해 그런 거. 근데 한국에서는 2시 약속하면 은 무조건 2, 2시에 만나야 돼요. 응.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때문에 뭔가 팔팔리 문화가 진짜 많이 느껴져요 제가. 좋은 의미죠 그거는? 저한테는 좋은 점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빨리빨리 <웃음> 문화를 뭐뭐 사용하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욕 받을 것같아요 <웃음> 왜냐하면 아. 너는 그냥 적당해라 <웃음> 그렇게만 뭐 빨리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음. 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좋은 점이에요. 왜냐면 약속 뭐, 지키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문화는 어떤 점에서는 어 좋은 음. 점도 될수 있고, 뭐, 나쁜 점도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끔 친구들의 약속을 잡으면 뭐, 30분에서 1시간, <웃음> 혹은 한, 한 2시간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그 뭐였죠? 잠, 뭐였레 잠카레트. 잠카레트. 잠카레트. 아, 그래요 <웃음> 네, 원래 인도네시아 사람 그래요. 저 방학되었을 때는 잠깐 인도네시아 돌아가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 약속을 잡았어요. 네네. 밥 먹기로. 어, 우리 둘이 만나자. 알겠어. 제가 도착하자마자 어? 난 아직 샤워 중이야. 문자가 왔어요. 1시 어, 10분인데 아직 샤워 중이라고 해서 너무 자신하고 어, 너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어차피 나 한국 사람 아니니까 괜찮다 아, 그런 아. 친구가 지그 그랬었어요. 갑자기 된 궁금한 생각인데, 네. 한국에 뭔가 인도네시아 다르게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편리한 것들이 편리? 편리하다? 콤비니한 것들이 있을 아, 수 있잖아요. 아 편리. 뭐 인도네시아 가져가고 싶은 거 있어요? 갑자기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한국에서요? 어. 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남에얘기 어. <웃음> 일단은. 어. 인터넷 스피드 아 인터넷 스피드? <웃음> 약간 프리 와이파이 같은 거 어. 인터넷에 있지만 너무 느려요 진짜 나자진하고저 <웃음> 사실 인터넷 없거든요 아, 안 써요? 네 여기는 한국에서 그냥 와이파이만 써요? 네 와이파이만 써요 <웃음> 예전에 했는데 어, 요즘은 도어도 없고 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막판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집에서나 카페나 음. 아니면은 공공장소에 있는 오. 프리 와이파이 많았어요? 그렇죠. 어. 어. 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이곳에서 가고 싶어요 아. <웃음> 아니면 아그 티머니 같은 거? 아 티머니 이렇게 돈, 돈 내고 찍는 거? 네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그냥 유행하지 않아요 거의 다 캐시 쓰잖아요 현금 쓰고 음. 저 그냥 다닐 때는 이것만 다니잖아요 이거만 지갑 그렇죠. 어, 하나만 딱 어, 들고 다니잖아요 거의 이것만 들고 어디도갈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할까 근데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아,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언제쯤 모르겠지만 일단 인도네시아도 한국만큼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런 점들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해볼때 지금 이야기한 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래. 토크 이 정도면 많이 된것 같고 원래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안돼 어, 그렇죠. 알죠 알죠? 약간 이렇게 조금 얘기하고 완전 그치? 서울 오보니까그 다음에 뭐, 뭐 콘셉트 다 있어 <웃음> <웃음> <웃음> 뭔가 저는 남자 남자 1대1 뭐 같은 거 아마 했거든요 여자만 좋아하는구나 <웃음>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웃음> 아니 원래는 어, 어. 뭐 한국 사람들도 어. 뭐 남자라면 여자를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웃음> 어떤 대화 할 건지 진짜 뭐 감이 안 잡았어요 그때는. 어.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뭔가. 아까부터는 얘기했는데 우리는 같은 과라고 해서 공감될 이야기도 많아서 <목소리> <목소리>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웃음> 맞지 뭐라도 <브라더. 웃음> 그러네 그러네요 <웃음> 그, 그 끼를 알아본다며 전처 점은 제가 한국인 만하, 많이 알지가 못하지만 일단 광석 형은 저 좋은, 저 좋은 형 같아요 저 아까부터는 무시같은 뭐 것도 아니까 음,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겠다 <웃음> 오늘 많이 봐야겠다 <웃음> 와 진짜 <웃음> 오늘 좋은 영 생겼어요? 영혼. 종종 자주 만나려고 해 되게 재밌어요 나 진짜 오늘 많이 웃었어 이게 영상에 다못 담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웃음> 우리, 우리, 둘이,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 어,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들을 차차 <웃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 하면 될것 같아요 <웃음> 그래요? 네. 원래 어떻게 엔딩이에요, 주로 뭐야, 인도네시아 스타일은? 저 몰라요, 저 유튜브 아니니까. 울오파이니까 아직 채널 도소울오파이아 그래?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